자, 세번째 섹션입니다.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제 해결 어, 간단한 예들이에요. 아, 자, 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 곡의 게임이 있습니다. 자, 스무 곡의 게임은 출제자가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참가자는 출제자가 생각한 숫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1에서 부터 10까지 숫자를 나 생각하면 참가자가 출제자가 어떠한 숫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만약 참가자가 말한 숫자가 생각한 숫자보다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라고 출제자가 알려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출제자가 생각한 숫자를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자 문제다 이해되셨죠? 이분법 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분법 잠깐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자가 특정 숫자를 생각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출제자는 지금 무슨 숫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5 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 숫자가 출제자 숫자와 같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출제자가 5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참가자가 혹시 5입니까 라고 외치겠죠 근데 그 숫자가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게임은 끝나는 거잖아 만약에 같지 않을 경우에 참가자가 이야기한 숫자와 출제자가 생각한 숫자가 같지 않을 경우에 참가자 숫자가 출제자 숫자보다 큰 경우에는 뭐라고 외쳐요? 큽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출제자는 현재 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가자가 7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참가자가 7입니까? 자, 이 숫자가 당신이 생각한 숫자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큽니다라고 출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작다라고 출력하는 거지 같지도, 크지도 않다면, 남는 경우는 참가자 숫자가, 작은 경우. 딱 하나죠. 작다라고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무 고개의 게임을 알고리즘으로 어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있는 거리처럼,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 4번째 과정, 이네 개의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데, 형성이 되는데 출제자가 생각하고요, 참가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 숫자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요. 그게 이분법이라고. 이걸 우리 말로만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플로우 차트나 자연어나 아니면 의사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더 이해하기 쉽다는 라 거죠. 것이 바로 알고 리듬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C, 자바. 등등 이런 언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컴퓨팅적 사고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자, 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 추상화 시킵니다 어. 추상할 필요 없으면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분해시킵니다 자 동일한게 있는지 찾습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알고리즘을 플로우차트나 의사코드나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구현을 잘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고요.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은 문제를 푸는 논리적인 과정을 배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 컴퓨터 개발자처럼 우리가 컴퓨터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컴퓨팅 사고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적용시켜 보자는 라게 컴퓨팅 사고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컴퓨터 기반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바뀐다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이 잘 됐나요? 검토하겠죠 음. 검토를 해서 어. 프로,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실행합니다 실, 어, 실행을 했는데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하게 되면 자 그것을 수정합니다 디버깅 수정한다란 얘기예요. 에러를 고친다란 뜻입니다. 자 이것이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요. 자 이것을 쪼개요. 자 얘가 분해죠. 각각 분해한 거를 자 1번 분해, 2번 분해, 3번 분해 너무 커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1번부터 알고리즘 작성 검토 실행 어, 문제 없어. 다음 2번 알고리즘 작성, 검토, 실행 문제없어. 3번 자이 6개의 과정을 다 거쳐서 문제가 없고 그것을 하나로 뭉치게 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쉽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어떤 학업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뭐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쌓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된 부분을 이렇게 분해, 분해, 분해 한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빼는 추상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알고리즘화 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자, 문제 해결 과정인데요. 자, 처음에 아, 알고리즘을 작성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글을 쓰듯이 간단히 서술해도 되고요 자, 의사 코드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 순서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을 검토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머릿속에서 돌려봅니다 마치 내가 컴퓨터가 된듯한 줄씩 실행해서 보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잘 작성됐느냐 아, 그것을 어, 실행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래밍 및 실행 알고리즘에 검토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자이 단계에서 자신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꼭 확인하고요. 에러가 발생한다면 다시 1로 돌아갑니다. 피드백하는 거죠. 피드백해서 뭐를 해요? 코드를 수정합니다. 디버깅한다라고 해요. 즉 버그를 수정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1번 2번 3번 다시 디버깅 1번 2번 3번 디버깅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수가 최소화되고 문제 해결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팅적 사고가 컴퓨팅 사고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산수 왜 배우셨을까요? 산수 왜 배웠어요? 필요성을 알고서 산수를 배우셨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수의 필요성을 알아서 산수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필요해서 영어를 배우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숫자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사측 연산을 할줄 알고요 그래서 현재 수학까지 왔다고요 이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18세기 산업화 시대가 들어서면서 공장 자동화 시대가 들어서면서 영국의 시골에 있었던 청년들이 도시로 나와서 공장 근로자로 취직을 합니다 공장 근로자가 되니까 시간을 알아야 되고 자기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때부터 수를 알아야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수의 개념 숫자의 개념 수학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게 된 거고 아 우리 모든 삶이 수학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산수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 주변에 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잖아 컴퓨터로 동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를 알아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넷 윙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아, 마크 주커버그 기타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기업가라든지 아, 스포츠 스타라든지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처럼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코딩 수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초등학교 때 수학을 필요해서 배웠다기보다 라 이제는 컴퓨터도 코딩의 원리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교육의 체계가 바뀐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네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을까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 라고 되어 있고요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위한 그래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는 언어가 뭐예요 국어입니다 세계 공통 언어가 뭡니까 영어예요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자연어를 컴퓨터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AI 자, 인공지능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단어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거 2016년도 3월달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나라 바둑 천재 이세돌과 누가? 알파고가 바둑을 뒀잖아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총 5번을 뒀는데 알파고가 4번을 네 이기고요 이세돌이 한번 이겼습니다 알파고는 현재 바둑계에서 공식적으로 은퇴가 됐습니다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파고의 공식 전적이 제 기억으로는 69전 68승 1패예요그 1패가 누구라고요? 이세돌입니다. 자 그런 인공지능이 그런 인공지능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 알파고와 이세돌, 이세돌의, 이세돌과의 이세돌 대결은 2016년인데요. 자, 시간을 앞으로 땡겨서 2011년도에 ibm 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왓슨 이라는 게 있습니다 왓슨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가 미국의 제퍼디 라고 하는 키즈쇼에 출연합니다 키즈쇼 그래서 이 가운데 ibm 컴퓨터가 있고요 왼쪽에 사람 오른쪽에 사람 자, 이 세사람이 대결을 펼치는 자 이벤트적인 퀴즈쇼를 2011년도 했어요 자이 두명은 전세계 퀴즈 왕들입니다 챔피언들이에요 자 사회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사회자가 자이 영화는 자 영어로 막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자이세명의 출연자가 정확한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자이 컴퓨터가 부절을 누릅니다. 삐 누르고요. 답은 이거 이거 이겁니다. 띵동댕 맞춰요. 그래서 이 제퍼디 퀴즈쇼 이 이벤트적인 이이 퀴즈쇼에서 우승한, 우승한 사람이 아니라 우승한 게 바로 IBM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승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다이렉트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와우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사람이 영어든 국어든 이런 자연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언어 C나 자바나 파이썬 이런 언어를 가지고 코딩을 한다고. 그런데 2011년도 IBM 왓슨에서 만든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 사회자의 질문을 듣고서 바로 답을 맞춘다고요. 그런 시대까지 온 겁니다. 잠깐 옆으로 셌지만, 음. 자 어쨌든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위한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고, 뭐 이런 이런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계어, 어셈블리어, C, C++, 자바, 파이썬, 스크래치 등등 언어가 존재합니다. 자 언어는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웃음> 기계어 어셈블리어 저급 언어 고급 언어 기계어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것처럼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계어. 자, 그거를 기계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조합한 것이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어셈블리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는데요. 저급 언어는 기계 관점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기계와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이 저급 언어에 해당이 되고요. 고급 언어는 고급 언어는 사람들이 사람들 관점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자이 기계어와 어셈블러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관점에서 자 아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네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자연어 두번째 순서도 세번째 의사코드 네번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는데 의사코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본따서 만든거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것처럼 특별한 어떤 명령어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c 언어 뭐 자바 뭐 파이썬 자 이런 언어들이 다 고급 언어에 해당이 돼요. 중요한 건 컴퓨터는 기계와 어셈블리어는 바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고급 언어는 사람들이 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번역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음. 어셈블리어와 같이 기교에 가까워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언어를 고급 언어. 그래서 C, 자바, 파이썬, C++, 베이직, 뭐 포트란, 과거에 코벌뭐 C++, 뭐 C# 음. 그런 것들이 다 고급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음. 자 객체지향 언어는 C 언어를 C++ 언어로 바꾼 것을 객체지향 언어로 바꿨다고 이야기하고요 객체지향 언어는 객체화 시킨 겁니다 데이터를 담는 통과 통에 담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함수들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 객체지향 언어의 장점은 자 필요한 부분을 그냥 그때그때 갖다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객체지향 언어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자바, Java. 아뭐 C#도 객체지향 언어고요. 뭐 JSP, 뭐 PHP 등등도 이 지금은 다 객체지향 언어를 좀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라든지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메소드라든지 뭐 다양성, 뭐 속성, 음뭐이 어떤 그 객체지향의 그 용어들을 아 적용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론이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언어 자 언어 번역 방식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급 언어는 사람들 관점에서 만들어진 고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고급 언어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사람들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얘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고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시켜줘야 됩니다. 번역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여기처럼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있다고요.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어셈블러 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셈블러 앞에서 어셈블리어 라는게 있었죠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면 어셈블러가 되는거고요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두가지 방식 두가지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 후에 한꺼번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뭐냐면, 자 원본 소스라고도 불러요. 원본 소스, 즉 어,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한 것을 우리는 원본 소스라고 불러요. 자, 예를 예를 들어 C 언어로 했다고 칠게요. C 언어. C 언어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근데 C 언어는 고급 언어,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번역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자 컴파일합니다. 컴파일 그러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ex 이라는 어떤 확장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 중간 과정에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뭐 목적 파일도 만들게 되고요. 자 링키지 에디터, 자링그 라이브러리하고 서로 연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실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파일은 여기처럼 기계어로 번역하여 실행 파일을 만든 후 한꺼번에 실행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소스 코드가 자 여러분들이 코딩을 코딩을 했는데 이 코딩이 첫 라인이 생겼다. 즉천 줄짜리 프로그래밍을 만들었다. 그리고 얘를 어, 번역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얘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자 나는 뭐열 번째 줄에 있는 것을 열 번째 줄에 있는 것만 실행하고 싶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것을 첫 번째 줄에서부터 첫, 어, 첫 번째 줄에서부터 천 번째 줄까지 자, 모두 다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 만들고, 자, 링크 연결하고, 이것을 실행 파일을 통해서 한꺼번에 실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오래 걸리겠죠. 자, 실행을 했어. 근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버그가 생겼어. 버그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피드백해서 디버깅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디버깅. 어. 디버깅 하게 되면 수정을 합니다. 자 여기 열 번째 줄에서 잘못됐네. 그래서 열 번째 줄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번역을 하고 어. 컴파일에서 목적 파일을 만들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컴파일러는 음. 실행 파일을 만드는 한꺼번에 실행한다. 그래서 C 언어나 자바 등이 컴파일러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인터프리터는요 소스코드가 자 첫번째 라인에서부터 천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해요. 목적파일도 만들지 않고요. 컴파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한꺼번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첫 자첫 줄을 읽어서 실행하고 두번째 줄 읽어서 실행하고 세번째 줄 읽어서 실행하고 네 번째 줄 실행하고 어, 네 번째 줄 실행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네. 어, 그럼 수정해서 다시 실행시키면 돼요. 그게 인터프리터입니다. 소스 코드를 한 번에 한 행씩 번역해서 실행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베이직, 홈페이지를 만드는 HTML. 자 이런 것들이 다 인터프리터 언어의 아, 인터프리터 어, 번역 방식에 해당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프로그래밍을 어떤 능숙하게 아니면 개발자 과정을 거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 이것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어 어떤 즉각 즉각 어떤 결과값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어, 이쪽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그러면 보통 c 자바 그리고 파이썬 입니다 신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데니스 리치 라는 사람이 만든 언어인데요 어, 70년대부터 사용되던 언어 구요 자바는 음,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대표적으로서 지금 모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많이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파이썬 언어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 이런 언어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그리고 뭐 자, 웹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등등등등. 음. 어, 더군다나 이제 파이썬은 자 인터프리터의 송아 인터프리터 번역 방식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을 볼수 있어서 참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동작을, 자, 레시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뭐, 인터프리터는 어쨌든, 한줄 읽어서 해석, 한줄 읽어서 해석, 한줄 읽어서 해석. 반면에 컴파일러는, 음. 여기 뭐, 고치고 고치고 했잖아요. 음. 자, 고치기 전에 컴파일 한번 합니다. 어, 오류 있네? 수정을 했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컴파일이에요. 음. 그 과정만.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실행을 할거냐 한줄 읽고 실행을 할거냐 두가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네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는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자바와 자바 언어는 대표적인 컴파일러 언어구요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다 뭐돼 있었고요 자바는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 언어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바는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얘는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줄 읽고 바로 실행해버리니까 얘는 A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그 모든 라인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고요 자바스크립은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니까 없다는 거고 자바는 실행 컴파일로 실행됩니다 아, 모두 다 컴파일 한 상태에서 바로 실행 얘는 한 줄씩 실행 자바의 장점은 오류 찾기와 코드 최적과 분할 컴파일에 의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자바스크립은 실행이 편리하다 사용 프로그램 뭐 대형 프로그램 자바를 사용하는 목적은 군대군대 굉장히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자바를 쓰고 있고요 홈페이지 만들 때도 자바를 써요 그리고 휴대폰 어플 앱을 만들 때도 자바를 사용합니다 어. 자바스크립트는 어,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에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과거에 그런거 있었죠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는데 뭐 아이디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자,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 안하고 바로 확인 버튼 누르면 메시지 하나 떴었죠 패스워드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했어요 지금은 뭐 HTML과 CSS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자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어 자바스크립트의 용도는 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 어쨌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는 어, c 언어 자바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도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jsp jsp는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쓰는 백엔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취직하기 좋은 취직하기 에 좋은 컴퓨터 IT 분야의 프로그래머로 취직하기 좋은 언어는 세가지예요그 중에 파이썬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공부한다는 얘기고 빅데이터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인공지능에서 알파고가 학습했었던 들어봤죠 딥 러닝 머신 러닝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고요. 딥러닝은 사람의 두뇌처럼 음. 서로 연결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층망이라고 불러는데 이런 것들다 뭘로 구현한다고요? 파이썬으로 구현한다고요. 자 기회가 되면 음. 좀더 어. 이야기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4주차 과정은 여기까지네요. 자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연습문제 풀이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처럼 연습문제 풀이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음, 전체 다풀진 않고요. 어, 제가 퀴즈에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만 제가 정리해서 어, 퀴즈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어,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것으로 할 거구요. 이번 주, 그 과제가 따로 있죠. 제가 영상 URL 주소를 입력해 놨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사회에 대해서, 소프트 중심 사회에서, TV에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방송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영상을 틀어 주려고 지금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그 대면 수업이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 저런 내용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영상 속에서 기억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을 메모를 하세요 컴퓨터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어, 과제를 제출할 때 직접 입력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했다가 그 메모한 내용을 자, 매, 과제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구글 클래스룸 어, 과제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연습문제 풀이는 키즈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주차 영상은 두 개입니다 음, 앞에 섹션 1번 섹션 2번까지 영상 하나 섹션 3번과 4번 영상 하나 자, 두 개의 영상이 토탈 약 1시간 4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장수로는 약 50장, 아, 43장 정도 되네요. 어, 좀 길어졌지만 자 여러분들 지루하겠지만 좀 관심있게 들어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자 4주차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화이팅!